반갑습니다. 초롱공인TV 소장 방인선입니다. 오늘은 어제 부산에는 온천 4구역 재개발 레미안 포레스티지 1순위 청약이 있었던 날입니다. 경쟁률이 뭐 100대 1이 넘는 그 평형이 어, 꽤 있어요. 어, 그러다 보니 가점이 과연 몇 점이 되어야 당첨이 되겠는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어, 오늘은 원래 그 앞에 분양했던 2020년 9월에 달 분양을 했던 같은 레미안 벨트 어, 레이카운티랑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연 점수를 그냥 예측을 한번 해보는 거죠. 정확하게는 우리가 말할 수 없지만 심장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 어디가서 들어가 확인해야 될까요? 먼저 네이버를 엽니다. 여기에 청약홈이라고 클릭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가 뜨거든요. 여기 오면 부동산원의 이제 첫 화면입니다. 어, 여기 에 보시면 경쟁률 있죠. 이리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가 당첨되었는지 조회를 하려고 하면 여기 들어오면 되겠죠 근데 오늘 저는 경쟁률이 점수를 한번 챙겨보려고 하기 때문에 분양정보 경쟁률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오시면 전국이 우선 다 뜹니다 그죠 어, 기간을 먼저 이제 선택을 할수 있게 돼 있고 어, 그리고 주택구분은 민영이면 민영 아니면 전체 이렇게 해두고요 공급지역은 여기는 부산입니다 그래서 부산을 선택을 하셔서 조회를 딱 하면 어제 이제 일순위 청약했던 레미안 포레스티지 경쟁률이 나와 있죠 먼저 여기 경쟁률부터 한번 볼까요 한번 보세요 와 대단합니다. 그죠? 어 4구 타입은 조그만한병형이에요 그죠? 조그마한 이 4구 타입은 그래도 보니까 경쟁률이 뭐한 10.87대 1 정도입니다. 근데 5구 타입 이상은 5구 A 타입은 5구 타입 중에 보편적인 타입이죠. 102.08대 1 통장 접수한 건수가 여기에는 6,125개의 통장이 들어갔네요. 59A 타입에. 한상형이겠죠. 59A는. 59B 타입에는 공급이 22세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통장이 898개. 경쟁률 40.82대1이에요. 59C 타입이 62.77대1. 59D 타입이 42.03대1. 어, 공급 개수가 작은 거는 경쟁률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 공급 개수가 작은 거는 어, 그렇구요 그 다음에 밑으로 좀더 내리면 이제 7위 타입 한번 볼까요 7위 타입은 요거는 7위 a 타입이 13세대 공급입니다 89.23대 1 통장이 1160개가 들어갔습니다 13개 청약하는데 1160개 와 대단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72B타입 117.15대1 통장 2343개 들어갔습니다. 72C타입 17개에 통장 822개 48.035대1 72D타입 47.54대1 72E타입 56.33대1 어, 84A 타입이 공급이 작업되죠. 229세대. 근데 어제, 어, 많은 분들이 어떤 고민을 하셨냐면요. 소장님 84A 타입 판상형 구조는 가장 좋아보여서 이걸 하고 싶은데, 소아분들은 좋은 층을 다 가져갔고 일반 분양은 10층 이하의 저층이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층이 되더라도 84A를 들어가는 게 맞나요? 아니면 타워형이라도 그냥 고층될 수 있고 당첨 확률될 일반 분양 물량이 많은 다른 타입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이 질문을 주셨어요. 근데 선택은 한번 보니까요. 84A 타입에 공급이 229세대인데도 경쟁률은 113.93대 1 물량이 제법되는데 경쟁률이 113대 1이 넘는다는 거는 통장 개수 한번 보세요. 2 6,091개가 들어갔습니다. 통장이. 어, 장난 아니네요. 진짜. 와. 그 다음에 좀 내려서 보면요. 8 4 P 타입. 8 4 P 타입은 어, 104세대를 공급하는데 4,728개가 들어갔습니다. 어, 경쟁률은 아이 45.46대 1 그렇게 되고요. 84C타입 238개를 공급하는데 통장은 11,184개 46.99대 1입니다. 84D타입 66개 공급하는데 26.83대 1 84E타입 111세대 공급하는데 23.73대 1 84F타입의 26.24대1 그리고 97타입은 7세대가 있었습니다. 115타입은 두세대를 공급했습니다. 이런 병형들은 자칫 그 앞에 옹벽에 가릴 수도 있거든요. 여기에도 동장이 거의 1698개, 695개 이렇게 해서 경쟁률은 개수가 작다 보니까 242.57대1, 347.5대1 이런 경쟁률을 보입니다. 대단하죠? 아이고. 야, 그러면 이게 몇 점이어야지만 이게 당첨이 될까요? 그리고 132.57대1, 아, 132.5755 타입. 얘는 펜트겠죠, 펜트. 팬트. 요거는 세 개를 분양을 했는데 경쟁률이 173.33 대 1입니다. 그럼 우리 이제 궁금한 거. 도대체 1회 경쟁률이 센건몇점 정도 되어야 어, 수험생으로 치면 합격 점수일까요?가 궁금하잖아요. 그럼 작년 7월 이후에 분양을 한 2020년, 2021년 6월에 조회 한번 해볼게요. 어, 여기에 보면 어, 작년 9월달에 레이카운티 한번 보겠습니다. 왜 제가 레이카운티를 보느냐 하면 여기가 비슷해요. 그 같은 뭐 어, 레미안 시리즈고요. 세대 수도 비슷해요. 이거는 4470세대였는데 어, 레미안 포레스티지는 4043세대죠. 전체 그 단지 수가. 물론 뭐 일반 분양이야 뭐 2,000 한 3,400 세대였습니다만은 어, 여기 레이 카운티는 경쟁 경쟁률도 한번 보시면 비슷해요 경쟁률이 120대1뭐68대1뭐 심지어 여기는뭐네 개밖에 공급 안한 데는 735대1뭐 이런 게 있죠 84A가 보편적인 이 평형이 127.12 대1 이렇게 경쟁률도 어슷 비슷한데 이 가점을 보면요. 어, 59A 타입은 점수가 63.61 최고점은 70점이었네요. 최저는 62점에 당첨이 됐어요. 그 다음에 59B 타입 2점이 낮은 60점 그럼 75타입은 69점 요거는 개수가 작다보니 점수가 높네요. 그 다음에 84타입은 어, 84A 타입은 66점이었어요. 카트라인이 84B 타입은 타우형인데 일반 분양 물량은 좀 많았겠죠. 65대 65점이었어요. 65점 경쟁률도 뭐 비슷합니다. 지금 어, 레미안 포레스티지랑 어, 이렇게 놓고 보면 오늘 저한테 이제 질문을 주셨던 어, 그 사모님, 소장님 66점인데 84A 타입 넣으셨어요. 그분도. 당첨이 될까요? 안 될까요? 어제 65점 들고 계신 분이 전화 오셔가지고 소장님 그냥 누구나 좋아하고 선호하는 A타입에 넣어서 뭐 저청 받아도 뭐 그게 나은가요? 아니면 B타입에서 고청되는 게 나은가요? 물량은 B가 많은데 65점인데 당첨이 될까요? 안 될까요? 딱 카트라인에 있는 점수예요. 그두 분이. 그래서 무조건 된다 안 된다. 제가 답을 드릴 수가 없었는데요. 어, 중요한 거는 굉장히 지금 어찌 보면 뭐 놀라운 제가 놀라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레이카운티를 청략할 때는 전매가 6개월이 6개월이 지나면 전매가 가능했어요. 그런데다가 어, 여기는 어, 비소정 지역이었어요. 청략할 때. 그래서 이거는 세대원 누구나 청략이 가능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부부 두 사람 플러스 만약에 뭐 어, 어 성장한 자녀가 있다면, 자녀 1 또는 뭐이 아들, 딸이라 치면, 통장이 최소 두개에서세개 아니면 네개씩 청약을 다 넣었었어요. 자격이 되는 사람은. 그육개월 뒤에는 팔수 있었기 때문에. 그 심지어 한 집에 넣어가지고 두개가다 당첨된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 뭐 이런 그거의 경쟁률이 아까 120대1, 뭐50몇 대1, 68대1, 뭐 이랬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레이카운티 말고 레미안 포레스티지는 지금 어떤 구역입니까? 레미안 포레스티지는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자 그리고 2019년 어, 6월 20일에 성량을 했던 레미안 어반파크 한번 보겠습니다. 같은 레미안 단지니까요. 여기는 뭐 경쟁률을 떠나서 어, 가점 점수만 잠깐 보겠습니다. 어요 보니까 뭐, 50, 어, 어, 어, 컴평수부터 한번 볼게요. 59타입에 보니까 제일 낮은 점수가 54점. 54점, 예. 그리고 팔4타입은 점수가, 어, 57점. 아까 그, 레이 카운티보다는 점수가 몇 점이 낮죠? 84B 타입은 48점 아까 거기는 65점 뭐 66점 이랬는데 84C 타입 같은 경우에는 32점도 당첨이 됐습니다. 84D 타입은 49점도 당첨이 됐고 어, 같은 레미한 시리즈였지만 또 역세권 비역세권에 따라서 이런 차이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렇게 따지면 어, 지금 이제 2022년 2022년으로 돌아와서 아까 레미안 어반파크 12월달에 공고문이 나갔죠. 자 여기 다시 보면 어, 경쟁률이 아까처럼 117대1 뭐 113대1 보편적인 타입이 뭐 113대1이니까 어, 이런 타입을 보니까 장난이 아니라는게 느껴지죠. 조정지역인데 대단합니다. 레미안 포레스티지 제가 유튜브 영상에 이걸 어, 업로드해가 올릴 때 뭐라고 어, 좀짚어드렸냐면요 어, 레미안 전체 시리즈 동네아, 레이 카운티, 어반파크, 그 다음에 온천에미안, 요, 보레스티지 다 합해서 지금 분양하는 분양가에 확장비도 하면 거의 8억이더라고요. 그 8억으로 현재 내가 집을 살수 있으면 성약을안 하고 기다렸다가 기존 집을 사는 것도 굉장히 하나의 재테크 방법인데, 요 분양가에 당첨되는 것보다 현재 형성되어 있는 가격이 높다 하면 이 당첨이 가장 또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댓글에 뭐 가격 분양가도 비싸고요. 비역세권이고요. 학교 없고요. 뭐 부동산 시장도 이렇는데 하면서 댓글에 굉장히 부정적인 댓글이 여러 건이 달렸었어요. 근데 경쟁률을 한번 보세요. 뭐 그렇게 되면 우리 생각대로 하면 이거 뭐 5대 1, 10대 1그 안쪽이어야 될것 같은데 청약 경쟁률이며 통장 들어온 개수를 한번 보세요. 8사 A 하나에만 2만 6천 개 통장이 넘게 들어왔어요. 어, 이게 어, 여기 청장하는 가점제에 계신 분들은 거의 무주택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내 집이 없으신 분들은 정부 정책이 어떻게 바뀌든 간에 우선은 1주택을 하나 가질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다 하면 적극적으로 액션을 하셔야 된다는 그런 결론으로 보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경쟁률이 센데 117대 1이면 한명 당첨되신다 하면 뭐 나머지는 다 당첨이 안 되는 그런 거잖아요. 110몇 분은 당첨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또 대연 3구역도 있고 양정 1구역도 있고 대단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양하는 건 현재 무주택이시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보실 필요성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이런 어떤 정보나 이런 건 어디 가서 씁니까? 당연히 이 청약홈에 오시면 다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청약 알림이가 있어요. 이알림에 들어오셔가지고 어, 쭉 개인정보 동의하시고 이게 신청을 해놔놓으면 원하시는 부산 지역을 설정을 해놓으면 청약할 때 연락이 옵니다. 그거 보시고 또 모집 공고문도 살피시고 하시면 됩니다. 어, 요렇게 한번 정보 챙겨보시라고 오늘 공유해드렸습니다. 행복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